이거 풍도 한번 계산 점에 해주는 거 하는 거보여드겠어요 쌤한테. 어.. 네 음흠. 음. 음. 음흠. 음흠. 음흠. 음흠. 음. 음. 음. 어. 어. <웃음> 그렇죠 어허 어, 너무 잘하네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8분의 2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14분의 9라고 우리 잘했었는데 이거 선생님이 맘대로 어, 이거 순서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오우 네. 퍼펙트! Oh, 맞아요! 자,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걸 좀 할만해질 거야 자, 사다리꼴의 높이는 넓이가 남았고 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음... 어떻게? 음. 삼각형 세 개는 만들어지는데, 음. 삼각형 두 개가 안 만들어져요. 아, 그래? 세 개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 음, 어우, 좋아요. 자, 그럼 쌤이 두 개로 만드는 걸로 힌트를 줄게. 자, 여기 있는 점을 이리로 쭉 당겨봐. 음, 그럼 삼각형 하나가 사라질걸? 이렇게 있던 걸. 쭈욱, 땡기면서, 그러면. 미안, 쌤이 힌트가 너무 어려웠나봐. <웃음> 어, 그러면, 음, 우리 평일사변형도 삼각형 구조로 자를 수가 있거든? 어떻게 자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돼. 음, 어, 사다리 꼴도 그럼? 음. 떻게 자르면, 그렇지. 오, 그렇게 자르면 되네. 오케이. 자, 좋아. 네. 어, 그렇게 보니까, 우리 삼각형은 어떻게 넓이를 구하죠? 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오케이. 우리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그러면, 어우, 꼭 더하기처럼 돼버렸어요. 힘들돼서. 쌤의, 아, 타블렛 너무, 메 타블렛이지만 정말 나쁘 라노 퐁. 어, 타워블렛시 쌤을 힘들게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럼 밑에 있는 사각형은 어떻게 구하죠? 밑 사각형. 자, 그럼 영수상 곱하기 100. 공이 어디로 간다? 아, 공이, 음. 공 개수 만고 어디로 가지? 점이? 앞, 음. <웃음> 아간 뒤로라며. 아, 뒤로. 어. 음.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우리, 75가 750이 되잖아. 곱하기 10 하면 75가 750이 되잖아. 그치? 3이 30이 되잖아. 어, 그걸 시작하면 숫자가 커진다. 뒤에 0이 갖다 붙는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3에다가, 그러면 1 0 0을로 하면 300이 되지만, 자, 여기 앞에다가 내가 이 3을 0.3으로 바꿨어. 그 차이야, 그냥. 이 점이 3에서 한칸 갔던 게 0.3에서 100을 곱하면, 몇 칸, 뒤로 몇 칸? 자, 다시. 3. 3에다가 곱하기 100. 어디로, 어떻게 되죠? 300. 300. 맞아요. 자, 그럼 3. 3은 점이 어디 있는 거야? 3 뒤에. 그치, 여기 있는 거지. 자, 300으로 갔더니, 그럼 3 뒤에, 이렇게 3점영으을 쳐도 이건 3인가요? 음... <웃음> 새로, 새로운 제시방안이다 음... 요네 맞아요 돼요 맞아. 뒤에 0이 몇개 붙어도 똑같은 숫자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3점 몇 명에서 300이 되려면 공이 몇칸 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몇 칸? 두칸두 칸, 한칸두칸 칸, 칸 갔죠? 자, 좋아요 0.3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이제